<목소리> 어니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저희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죠. 걱정하지 않는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저는 예수님 라디오의 케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연이 하나 도착했네요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도와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걱정과 염려 다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위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가도 핸들 하나만 잘못 틀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분은 운전 중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정차를 했대요 그런데 뒤에서 차가 그대로 들이박아서 큰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모든 곳에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지뢰밭과 같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큰탈 없이 살아왔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감해야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연에서 소개된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엄청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 기도의 엄청난 원리와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온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어 보존보다는 영어 성경이 더 낫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여기에 나온 g i v e 는 선물로 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Our daily bread라고 나오는데 나 혼자 하루치 먹을 수 있는 개인적인 브레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치 먹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브레드를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브레드였고요 그들은 하루치의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장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을 먹었는데요. 광야인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하루치만큼만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에요. 갓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광야 지면을 덮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하셨고요. 생각해보면 백성들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병에 걸려서 사정상 줍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대의 양식까지 거두어서 그들과 함께 나눠먹는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Our Daily Bread라는 것을 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은 단순히 오늘 먹을 양식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의미로도 볼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뢰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더핑크라는 신학자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양식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의 방편을 포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숨쉬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자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뜻이 뭐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너희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들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오늘의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의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일리 브레드를 얻지 못한 고통당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에게 선물로 달라는 기도를 하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던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회복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삶을 살것 같으세요? 같은 처지에 있었던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손잡아 주면서 그들도 자신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위로할 수있게 때문일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이미 일어난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인생이 많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여전히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면 인생의 혹독한 북풍이 부는 시즌도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겨울여행으로 준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10편 120집 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거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육상선수였어요 시합이 다가오면 특별하게 더 매일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복싱부에 들어갔다가 도민체전에 출전하게 되었었는데 그 시합을 위해 훈련을 하고 체중감량을 해야 하다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그런데요 경기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하고 실력이 남들보다 훨씬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지 않으면 그 선수는 경기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 몇년 전에 저에게 집을 팔았던 주인이 있는데 그분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멀쩡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안면마비가 와서 입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 말은 다 알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안면마비에 왔기 때문에 말을 아주 온월하게 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셨어요. 지금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만약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쌓일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잠을 청할 수 있는 것 같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하나가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던 아주 사소한 일들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수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진로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달라고 은혜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드질 수 있는 알약 세 가지를 처방해드린 후에 찬양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알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맡기라는 의미는 산에 올라가서 돌을 산 밑으로 굴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사정없이 굴러떨어지겠죠. 우리가 컨트롤을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 손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걱정을 돌을 굴려버리듯이 주님께 맡기고 굴려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라 그래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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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뛰어난 치료약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방대한 분량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릉대며 준비하고 침을 흘리며 기대하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받길 기대하는 거예요. 기둘기가 모이를 주워먹을 때 구구구구 하며 소리를 내면서 모이를 주워먹잖아요. 이렇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게끔 소리를 내어서 욱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음식을 대세김질 하듯이 받았던 말씀, 먹었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약을 먹었을 때 감기약 기운이 온몸을 퍼지듯이 치료약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아프고 상하고 병든 마음에 퍼져나가며 치료하시기 시작할겁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찬양은 송중민의 은혜라는 찬양이고요피아버전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So, 모든 것이 Thank you. 지 <목소리> ش